반갑습니다. 언양의 산신 도령입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코로나 때문에 친지들 얼굴도 직접 보기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기도 열심히 하시는 신도님들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잘 생활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힘든 시기가 있다 하더라도 추석 때더 힘을 받으시고 재도학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저한테 이제 상담을 보시고 그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말씀을 못 드렸던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50대 초반. 이 대신은 여자분이신데 이제 결혼을 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인이 이제 직장을 구하게 돼서 그쪽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가 이제 4, 5살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취업을 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그쪽에서 이제 10년 15년을 일을 하다가 왜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알 거예요 경기가 좋을 때도 사실 인원을 충원을 하지만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인원 충원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해요 그런데 불황이 지속되면 아무래도 인원 충원하는 만큼 또 내보내게 되는데 새로 들어온 입사한 입사 초년생들 보다는 경력이 되시는 분들은 먼저 이제 소위 말해서 명퇴나 권고사직 같은 걸 많이 하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처음에 왔을 때 사연은 그거였어요. 아 자기가 회사에서 15년 이상을 일을 하는데 불경기가 지속이 되다 보니 회사에서 알게 모르게 눈치를 준다. 근데 그게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어지니까 너무 견디기가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죠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 말씀을 다번에 하셨던 게아 지금 시기에 너가 나가면 죽도밥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나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 온전히 꼭 붙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네요 그때가 코로나 터지기 한두달 전? 근데 그분이 이제 한참 고민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서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 마음에서는 아 이게 참 어찌해야 되나 싶은데 그래도 뭐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걸 그대로 전해드렸어요. 그러시고 상담 받으시고 갔는데 그러고서 한참 동안 그분이 기도도 하시고 그러시면 많이 힘드셨나 봐. 그러고 한달 정도가 있다가 다시금 저한테 찾아오셔서 제차 이제 상담을 하셨어요. 아 전에 이러이러해서 참고 버티고 있다 네가 여기서도 버틸 수 있나라는 심정으로 보직 중에 되게 힘든 보직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보직으로 갔다는 거야 그래서 전보다 더 힘들대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 했을 때 그때 할아버지가 지금처럼 유지를 하시는데 그래도 너무 힘드시다면 부적을 제가 써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부적을 전달 받으셨어요 그러고 한두달 정도 지났어 아직 애동이지만 이런저런 뭐 일들도 있고 손님도 제가 봤다보니까 그분하고 연락을 못했는데 한한달 전쯤인가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전화통화 되시냐 그래서 아 제가 지금 이러일에해서좀 이래 힘들다. 그래서 시간을 잡아서 통화해드리겠다 했더니 뭐 다른 건 아니고 뭐 말씀드릴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웬만하면 제가 전화통화로 하겠는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전화, 점사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애매해서 아 그냥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기회 되시면 잠깐 법당에 들리시면 그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했어요. 알겠다 하고 저녁에 이제 스케줄 끝나고 잠깐 오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 솔직한 심정으로 산신도령한테 부적도 받고 점사도 받았지만 반신반의 했다. 아 자기가 이렇게 상담 받고 했는데도 조금 더 어려운 시기로 넘어가니 참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는지도 의구심도 들고 사람 마음이란 게또 그런 게 있더라. 근데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원래는 자기가 이제 제명되고 회사에서 나가야 되는 영순이 뭐 소위 말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대. 있던 상황에서 빠진 거래요. 그래서 아우, 잘 되셨다고 어 축하드린다고 했는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사실 자기가 있었던 부서가 되게 힘들어서 견디기가 힘든 의류 쪽 파트에 있었는데 거기서 정말 자기가 정말 가고 싶었던 자기가 더 일을 잘할 수 있고 능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쪽으로 옮겨져서 너무 뭐 요새는 일하기가 수월하고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뭐 전체적으로 감봉이 되는 거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일하는 건 너무 즐겁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서 이제 그때 오셨을 때, 뭐 자그마하게 저희 이제 할아버지, 동자 선녀님한테 고맙다면서 이렇게 빵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사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감사하다고. 저도 뭐 신도분들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 성부 보시면 되게 좋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벅차서 울컥했어요. <웃음> 눈물은 보이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사실 그분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이제 다른 남자분은 취업을 했는데 회사에서 이제 직장 동료들과 약간 이런저런 트러블이 생기니까 회사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성불 보시고 회사 생활 원만하게 하시는데 사실 지금의 저희 상황이 그렇잖아요. 원래 자기가 하던 일을 그대로 나가기도 힘든데 지금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니까.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사람 마음에 내가 나가서 때로는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게 잘 되시는 분도 분명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 버티면 좋은데 그게 버티는 것도 사실 어렵죠 그럼에도 그분이 참잘 버텨주시고 더 좋은 보직으로 가셔서 너무너무 기분 좋게 웃으면서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뿌듯하다는 걸 느꼈고요. 기도하시고 그렇게 성불 보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는 그런 사연이고 또 요새처럼 좀 힘든 시기에 이런 좋은 소식은 추석 즈음에 정말 이제 다른 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직장에서 잘릴수 있는 위기에 처하셨던 분이 그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좋게 슬기롭게 넘어가신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은 명절 잘 지내시고 인원이 많은 곳에 들르실 때꼭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건강관리 유의하셔서 웃으면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금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양의 산신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